다음 영은 데리 시트 바로 고쳐야 오른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차남 고속터미널, 구경구청방으로 가실 고객서는은 원역에서 7호선으로 가한 다시 기 바랍니다. 역진 선보 회원 내돈증세터와 건강검진. 방향으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.